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새시 쪽에 IWC 시계로 찾아왔습니다. IWC의 약자는 이렇게 International Watch Company의 약자이고요. 아쉽게도 뒤판이 보이지 않지만 C300이 아니지만 오토매틱 시계입니다. 이 시계의 풀네임은 IWC 포르투기저이고요. 레퍼런스 넘버는 IW371480입니다. 이 제품의 매장가는 2천만원 이었구요 상태를 보시면 모두 다 오리지널 세트인데 오리지널 가죽이구요 뒤를 보시면 착용감이 없는 제품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먼저 제품의 크기는 이쪽에서 이쪽이 약 21mm 이구요 두께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께는 12.3mm입니다. IWC가 있고요. 보시다시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을 보시면 무광, 위쪽은 살짝 유광으로 된 제품이고요. 이 아래쪽은 모두 다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품은 옐로 우 골드가 아니고요. 레드 골드입니다. 로즈 골드이고요. 보시면 인덱스가 숫자로 되어 있고, 로즈 골드로 되어 있죠. 레드 골드로 되어 있고, 이렇게 6시쪽을 보시면 이게 이시계 진짜 초침이고요 큰 파란색은 색깔을 달리해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초침과 12시쪽을 보시면 30분짜리죠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, 분침, 초침 모두 다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방수는 약 30m이고요 최대 파워 위저 시간은 44시간입니다 한번 작동해 볼까요? 위를 에 누르면 스타트와 스탑이고 아래가 리셋입니다. 지금 쌓여있는 상태지만 살짝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12시 쪽이 초침이 가고요. 다 돌아왔을 때는 1분, 1분, 1분 해서 12시 쪽에 30분짜리가 다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누르고 이쪽을 누르면 되는데 스타트를 한 다음에 리셋을 누르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. 스타트하고 스탑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는 게 안전합니다. 이렇게, 리셋. 이와 같이 색깔로 구별이 되는 IWC 포트 기자 제품을 제시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. IW371480 시계입니다. 제시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